미세먼지 네, 오늘 에센스나 후딱 사러 가야겠다 <웃음> 어서오세요 고객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 제가 볼게요 네. 도와드릴까요? 어, 어,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게 요즘 신상인데 아니요아니요 괜찮아. 뭐, 민감할 땐뭘 쓰지? <웃음> 아니, 민감하면 말씀을 하시지. 다고난 민감성 피부에 AHC 미니멀 탭 모터리 에센스! <웃음> 민감할수록 심플하게 A.H.C 미니멀템 워터리 에센스 샌언니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휘선씨아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안그래도 지금 민지씨 영상 보고 있었는데 뷰티 <웃음> 유튜버라 그런지 확실히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평소에 화장 잘 안하거든요 이것저것 막 쓰다보니까 민감해져가지고 <웃음> 옷 안다고 이것저것 가리다보면 안좋거든요 뭘좀 시킬까요? 네! 아무거나 네. 오믈렛... 괜찮으세요? 네! 여기요! <웃음> 이거랑요, 이거 하나 주세요 네! 여기 오믈렛이 진짜 맛있거든요 <웃음> 괜찮으세요? 아 어, 여기 먼지가 너무 많은데요? 네? 잠깐! 이것저것 많이 발라 민감해진 피부에 A.H.C. 미니멀 텐 워터리 에센스! 민감할수록 심플하게 A.H.C. 미니멀 텐 워터리 에센스